아니.. 음. 왜 차를 응. 이렇게 개같이 대놔가지고 다른 사람 차로 대지도 못하게.. 돈으로 밀고 싶은 차들이.. 뭐하냐? <웃음> 아, 도로 한 중간에, 족, 그냥, 거지처럼 대놓고, 그냥. 응. 아저씨! 아저씨 차를 이래다 놓면 지나가지러 다니잖아요. 지나갈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시비적으로 나와요? 시비적으로 거셨잖아요 빵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? 그럼 어떻게 한참 기다렸는데 안비켜주는데 지나... 가세요 저로 아니 저 앞에 차, 아니, 저차 몰고 가세요 갈수 있잖아요 가야가 내려가 있나 불법이야 아니 내가 차 빌라 가는 게 알잖아요. 아니 지나갈라가아요아니지갈라 가는데. 아니 앞에 차가 보려고 아니 내가 뭐라 했습니까? 아니 뒤키라 아니 했습니말려고말씀려고 가라고요. 아니 그 앞선을 올리니까. 아니 보세요. 아니 상을 올라오라고요. 세요 아니 상어 올라오라고요. 듣기 싫으니까 가세요. 아니 그거 듣기 싫어거예요 아, 가지 아니, 얘기 아니, 얘들어보세 아니, 아니. 아니, 얘기좀들어보 그 아니, 얘들어보 아니, 얘 아, 들어보 아니, 아니 들 그래, 그래, 말고. 빵을 내가 멘트안 했다고요. 그래, 뭘내 들어봐. 아니, 아니. 차를 내가. 빵을 누가 했는데. 요 벌써 뒤에서 빵을 해서. 아저씨가 안비주고 있었잖아요 안 i 주 h the salary. I'm pretty much. I'm pretty 안 u c h I'm 이 r e t t y much. i 하 pretty much. I'm pretty much. I'm p r e 야이 e e d to come h e 한 e I don't see. I don't 아 e e I don't see. I don't see. I d 아 e e 내가 잘못한게 아닌데 내가 잘 내가 잘만한거? 내가 잘만한거? 내가 아아한거나사아고사아아뭘 믿어줘? 넌왜 갈수있잖아? 혼자 모아라! 혼자 모아라! 아니 봐라! 사아고아 어디가 와이크데 사면? 아니, 비켜줘야 v e l e 아니 m going to go to the usual traveler. I'm going to travel. I'm g 고 하면 g to t 이 a 못가 l 여기 going to t 앞에 차가 나오 m going to travel. 가 m going to travel. I'm going to 라 r a v e l I'm going to travel. I'm g 가 그래! 미쳤다. 미쳤다. 미쳤다. 미쳤다. 미이 사람도. 다미쳤가미쳤가 먼저 다미했다 미쳤다. 미쳤다. 미쳤다. 미가다 미쳤다. 미쳤다. 이쳤다다 네가 문제 했다 아까. 아니, 이까 네 아, 했다고. 니가 아까네 한테서 했다고. 아까 면사리지 않고 말을 하는데. 내가 지금 말했습니까? 아까 했다 언제? 아까 했다고 언제? 네. 수다거리고만. 저... 아, 했다 시끄러워서 했다고만. 에. 우리 진짜 의견 나 잡아. 아이가 관는이 아니고. 애이가 애초에 아니 아니. 아이, 잡은 다 해라고. 나다 첫날도 알고 나. 니소가 왜저 손대는데? 아이 차를 시발 타 좋다! 도가지고 시발! 빼맞다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! 아이고. 가거라! 가거라! 얼마 가거라! 아니 왜내 말을 아무도 안 들어주는 거야? 말을 못 들어주어! 발 내가 그래! 가라가봐! 내가 이길 돌려! 가 남녀 라나라 그런데 그래. 제가 처음에 오자마자 처음에 문을해길시길래다했었어요 그런데 한참 해서 그랬었 있단 말이에요. 여래서땅을 했어요. 그래가 중요한 거는 내가 지나갈 타이밍이 있는 게 아니고 아들의 차가 우유진을 곧 타이밍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내가 기 나오고 그렇게 얘하내 아, 이야기 알았어요. 오늘이 아니 그 그래. 누구든 아, 간에 아, 이렇게 내말 들었으면 예. 나도 이해라고 그는데가짜고짜 아니 내가 그 이분이 오자마자 난 욕을 하더라고요. 그런데 아들부터 그 오자마자 차 빼놓고 시작해서 욕을 하더라고요. 내가 이거는 뭐로 금아니아니싸우는 그래. 게. 아, 이나그게아니 아니, 아니 가이소. 가이소. 그게 아니라. 아니, 왜 얘기를 안들으고 나한테 저거게 하나. 지이렇게하 아니, 근데 아니, 주제가 왔어도 왜저 아이 가는 건 가는데, 뭐 왜죽하냐고 이 사람들이. 완전 정신병자네. 아니 이렇게 지금 앉혀있으면 당연히 서 있는 거 당연하잖아요. m o h